이타니움 드라이브 체력 전개 강력한 척 어머 감상은 필요 없어 깊고 웅장한 모취 가볍게 준비된 I l o v 한 it. I love it. I love t I l it. I 내 서비스는, 예! 저거, 저거, 저거, 거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거 이가 어요도 건배하라. 어 여기 조와내 한계를 보여 줄게. 자, 음. <웃음> 자. 자. 이구. 아. 야, 레츠. 아, 핫조이 와이야. 조와요이드라 고통 기다 가 죽여지 반환 사주 조이 맞췄어 토프가이 어때, 사영마? 주인의 정성에 감동받지 않았어?